남편이 대화를 하려고 하면 자꾸 피합니다. 왜 피할까요? 정말 모르시나요? 남자들은 다 아는데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무서워요.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이 자꾸 대화를 하면 무섭습니다. 그러니까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면 그렇게 되죠.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싸우기 싫어요.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성분들. 아내분들 입장에서 남편하고 대화를 시도하는데 남편이 자꾸 피하는 이유 그그 그 대화가 남편이 원하는 대화입니까? 아니면 여성분이 뭔가를 제시하거나 어, 명령하거나 바꾸거나 문제 삼는 것들에 대한 건지 어, 대부분 남편들은요 여성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논리적으로 지죠 근데 말을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말해도 답이 안 나거든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하고 말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정해져 있으니까 이미 답다 정하셨잖아요 뭐 이거 할 거야 나 이, 이거 살 건데 이옷 어때 이옷 예뻐 이 신발 괜찮아 어 우리 저 레스토랑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왜 물어봅니까 남자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닌데 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좋네 좋네 그래 가자 먹자 그냥 맞장구 쳐주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지치죠 당연히 지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면 미안하다고 해서 풀리실 거 아니잖아요. 당신왜 그렇게 했어? 나 그럴 때 너무 속상해. 라고 남편한테 이야기했을 때 남편이 어 그래 내가 미안해.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음부터는 그러지마. 하고 정말 딱 깔끔하게 끝내시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실 수 있나요? 그렇지가 않죠. 미안하면 다야? 이렇게 이어지든가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뭔가 계속 추궁이 되거든요. 그래서 남성분들이 느끼는 건 아, 뭔가 대화를 시작했다가 혹시 꼬투리를 잡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이 화가 풀릴 때까지 나한테 계속 퍼붓겠구나. 근데 내가 그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. 나 지금 너무 피곤해? 아니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?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피해버리는 거예요. 피하면 커지진 않거든요. 일이 커지지는 않으니까. 그런 부분들을 여성분 아내분들이 조금 인지를 하고 남성분들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려면 평상시에 좀 습관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물론 남성분들도 어, 여성분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삼으려고 할때 여성분들은 그잘 응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남성분이 내가 서운한 걸 가지고 이야기했음에도 마지막에 일어날 때는 어, 내가 미안해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게 남성분들의 머릿속에는 무의식 중에 피해야들존재로 점점점점 인식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남성분들이 피하는 거지 뭐 말할 가치가 없어 뭐 말하기 싫어 뭐 단순하게 그냥 아 귀찮아 이런 건 아니에요. 습관적으로 만들어져 온 거라는 거.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와 대화하는 건 많이 피하는데 연인들은 대화 잘 하거든요. 고개 연애 때도 잘 하셨잖아요.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되는 거. 그 과정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.